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음, 저번에 배웠던 1 3편의 단에서 단으로 갔다가 단으로 갔다가 장으로 가는 노잉글리시 시스템을 제가 영상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요번에는 구독자 분 중에 호빵님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장에서 장으로 갔다가 장으로 갔다가 단으로 가는 시스템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스토록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록까지 제가 다 집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시스템인지 시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노인글리시 e 시스템, 노 s 글리시 s t e m 무회전이죠 중상단 대략 한두팁 정도를 주고 치는 시스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단에서 단으로 갔다가 단으로 갔다가 장으로 가는 시스템이었다면 요거는 장에서 장으로, 장으로, 단으로 가는 시스템입 숫자를 알려드릴게요. 1 출발 포인트입니다. 1, 2, 3, 4, 5, 6, 7, 8.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어려워서, 여기는 보정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빼고, 요쪽에는 다음에, 어 제가 영상을 따로 제약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까지만, 8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원쿠션 포인트. 10, 20, 30, 40, 50, 60인데, 뭐,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50까지만. 요 뒤로는 잘안 치니까 50까지만. 자, 도착 포인트. 이게 중요합니다. 도착 포인트. 5, 5.5, 6, 6.5, 6.7입니다. 5는 안 치겠죠. 빼버리고. 5.5부터 5.5, 6, 6.5. 요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공식은 출발 곱하기 도착은 원쿠션이 됩니다. 자, 요거를, 이 배치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 2, 3, 4, 5. 대충 5 정도 출발이네요. 6에 공이 있으니까 6, 5, 6, 30입니다. 그럼 30포인트에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손을 그어봤더니 5, 6, 30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무회전으로 치시면 됩니다. 샷은 부드럽게 팔로우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시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대신 너무 빨리 쳐도 안 되고 아니 너무 강하게 쳐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쳐도 안 됩니다 적당하게 샷 스피드는 한 2렐 정도가 적당합니다 음, 그리고 공을 밀어주시는 게 좋겠죠 어, 약간 미들발로 정도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롱이나 숏으로 나가시면 좀 불리합니다 음, 팁을 드리자면 음, 제가 여기서 요만큼 뺐는데 요만큼 나가면 롱이죠? 요만큼 뺐는데 요만큼 나가는 게 미들입니다. 요정도, 공한개 정도 더 나가는 거죠? 이렇게 요정도만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축시하시고 치시면은 음, 웬만한 각은 다 소화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자 2에 6이죠? 1, 6, 2 12. 12를 미들 팔로로 부드럽게 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부드럽게 치네요. 이거보다 조금 빠르게 치시면 득점 화면이 높습니다. 네, 자이 시스템을 치는데 어,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대신에 한 구간만 틀린 데가 있습니다. 바로 출발이 8이 되면 약간 틀려집니다. 출발이 8이 되면 도착 포인트에서 플러스를 조금씩 해주는 겁니다. 여기로 들어올 경우에 플러스 1을 해주시고요. 여기로 들어오면 플러스 2, 여기로 들어오면 플러스 3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공식이 출발 곱하기 아 출발 곱하기 도착은 원쿠션이죠. 68, 48 48을 쳐야 되는데 어 목적구 있는 위치가 두 번째 칸이네요. 그러면 플러스 2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50이 되겠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50을 향해서, 요렇게 되는 거죠. 음, 다른 구간에는 별 상관이 없는데, 출발이 8인 경우에만, 목적구가 여기 있으면, 플러스 1, 목적구가 여기 있으면, 플러스 2, 목적구가 여기 있으면 플러스 3.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시타미로 가시죠.